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지수들이 좀 소포 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삼성 로봇 출시 관련해서 로봇주 어,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 어, 이 로봇이 운영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기술이 필요하죠 어, 로봇은 하드웨어라면 이 소프트웨어가 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로봇은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프트웨어 또 챗봇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챗봇 관련주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코난 테크놀로지 얘는 이제 AI 솔루션 사업부에서 코난 챗봇을 서비스하고 있죠 이, 이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AI 성우 코난 보이스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 인공지능 챗봇 이 개발사죠 오픈아이 얘가 이, 이 36조 기준의 어, 지분 매각을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챗봇은 인간과 비슷한 대화가 가능한 로봇을 어, 이 챗봇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어, 오늘 상승률이 좋았던 이 코난 외에 어, 챗봇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챗봇주 중에 코난이 가장 좋았죠. 상승률이 2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MDS, 이월루스어 이런 기업들이 10% 이상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적을 보시면 이제 다 대부분 이 챗봇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실적이 찍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적자인 기업이고 어 그래서 기대감에 이제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니가 오늘 25%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900억대까지 와있고 어, 10% 어, 이 상승했던 종목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어, 이렇게 천억이 안되는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중에 이제 찍히는 기업을 보시면 이놀루스또 지어소프트 비트나인 요런 기업 정도가 지금 퍼가 실제 나오는 기업이고 대다수는 이제 어, 어떤 기업의 실적이 아닌 기대로 오르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어, 이 체포 관련주, 어, 잠깐 살펴보시면, 어, 이 솔트룩스 플루닛 AI 이 플루닛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난체포 또 플루닛을 얘는 이제 운영하고 있고, 어, 핀텔은 AI 영상 분석 기능을 그리고 또 마인즈랩은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이 마인즈랩입니다. 그리고 비트나인은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업이 이 비트나인이고, 어 그래서 어 이들 기업 한번 보시면 어 PBR이 3.4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성장성을 높이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PBR을 봤을 때. 그리고 부채 수준을 보시면 투임이 가장 낮은, 12%의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텔이 이제 가장 높고, PBR도 가장 높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 중에. 어, 그리고 어이 코라니의 차트입니다. 아, 보시면 뭐 계속 이제, 어, 12월부터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초에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게 최초 상장할 시 최고가였던 3만 8천원대에 어약 12% 정도 앞으로 더 상승해주면 어, 이 고가 라인도 돌파할 수 있는 어, 그래서 이 35,000원 라인대를 어, 과연 이제 다시 돌파를 하면서 갈수 있을지 어, 지켜봐야 될 어,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어, 그리고 주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좀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어, 다음은 솔트룩스입니다 아, 이놈이 대장주죠 어, 보시면 얘는 이제 11월부터 계속 이제 2 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솔트룩스입니다. 그래서 얘의 흐름이 전체적인 이 체포 관련 주의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이제 이런 모습이죠. 기관이 좀 매수하고 있는 솔트룩스. 다음은 이노룰스입니다. 뭐 상장 이후에 뭐 거의 뭐 나락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었죠. 어 그렇지만 어, 지금 1월 이후에는 어, 계속 이제 반등하면서 2 1선까지도 어,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노를스 다음은 마인즈랩입니다. 아, 얘도 뭐 11월부터 계속 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평선이 200일선까지도 어, 이제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2만 원대에서 어, 2만 원대를 보시면 계속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2만원대를 돌파를 해줘야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수 있어 보이는 마인즈랩 다음은 비트9입니다뭐 작년 초부터 계속 나락으로만 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3개월째 6,300원대에서 6, 6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300원대를 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9 어, 그리고 주체는 지금 이렇게 개인이 좀 매수한 모습입니다.